이제 첫 번째 슬라이드를 선택해 주시고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배경 서식, 배경 그래픽 숨기기를 체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닫기. 그러면 1번에만 슬라이드 마스터가 해제가 되고 2번부터 6번까지는 슬라이드 마스터가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레이아웃에서 빈 화면을 선택해 주시고 1번의 도형 편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도형이 기본으로 제공하는 도형이 아닌 경우에는 점 편집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상단에 삽입, 도형, 사각형을 선택해 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상단에 점 편집을 선택해 주시고 왼쪽 상단에 까만 점에 가져다 대시면 마우스 모양이 변경이 되죠. 마우스 모양이 상하좌우 화살표 모양으로 선택이 됐을 때 아래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도형 채우기를 선택하시고 그림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림 1을 선택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림 1을 선택해 주시고 삽입 마우스 오른쪽 그림서식, 채우기 및 선에서 투명도를 50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창을 닫아주시고 상단의 도형효과 부드러운 가장자리에서 5포인트를 선택하겠습니다. 워드아트를 삽입해주겠습니다. 상단에 삽입 워드아트를 선택해주시고 첫번째 워드아트를 클릭하겠습니다. 쉐어링 이코노미를 적어주시고 테두리를 클릭해서 홈탭에 글꼴은 도둠 엔터 쳐주시고 굵게 그림자는 지시사항이 없으니까 해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환을 눌러서 역갈매기형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쉐이프 형식에서 텍스트 효과를 클릭해 주시고 변환해서 갈매기형 수장 아래로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상단에 텍스트 효과를 누르시고 반사해서 근접 반사 터치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글자의 크기를 적당히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를 잡고 원하는 위치에 놓으시고 모양을 변경하고 싶을 때는 모양 변경점을 잡고 위아래로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삽입하겠습니다. 상단에 삽입, 그림, 이 디바이스, 내 PC의 문서의 ITQ안의 픽처에서 고르시면 되죠. 로고 2JPG를 선택해 주시고 삽입을 하겠습니다. 왼쪽 위로 옮겨주시고 크기는 적당히 조절해 주겠습니다. 배경 회색은 투명색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색을 클릭하시고 투명색 설정 회색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1번 슬라이드가 끝났기 때문에 2번 슬라이드를 작업해 주겠습니다. 좌측에서 2번 슬라이드를 클릭해 주시고 제목을 클릭해서 목차를 적어 주겠습니다. 도형을 먼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삽입, 도형, 기본 도형의 L도형을 선택해 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도형에 윤곽선이 없기 때문에 도형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을 해주시고 도형 채우기는 적당히 연한 색상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쉐이프 형식에서 회전 좌우 대칭을 해 주겠습니다. 상단에 삽입, 도형, 기본 도형에서 육각형을 선택해 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1 적어주시고 문제에서 글꼴의 크기는 굴림24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테두리를 클릭하시고 홈탭에서 글꼴은 굴림 엔터 글자 크기는 24를 하겠습니다. 상단에 삽입 텍스트 상자를 클릭하시고 빈 공간을 클릭해서 글자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공유경제의 정의를 적어 주시고 테두리를 클릭해서 글꼴은 굴림, 글자 크기는 24를 해 주시면 됩니다.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해서 적당한 위치로 위치를 맞춰주시고 도형의 크기도 눈대중으로 비슷하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위치가 지시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눈대중으로 비슷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이제 도형의 아래쪽을 정확하게 맞춰보겠습니다. 클릭하시고 키보드에 Shift를 누르시면 추가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Shape 형식에서 맞춤, 아래쪽 맞춤을 하시면 도형이 아래쪽을 기준으로 완벽하게 맞아집니다. 크게 범위를 씌워서 선택을 해주시고 Ctrl-Shift를 누르시면 직선으로 복사가 됩니다. 좌우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Ctrl-Shift를 누르시고, 도형 4개를 만들어주시고, 글자만 수정하시면 됩니다. 도형을 조금만 크기를 키워주겠습니다. 시프트를 눌러서 도형을 선택하시고, 키보드 방향키 오른쪽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오른쪽 상단에 그림을 넣어주겠습니다. 삽입, 그림, 이 디바이스, 그림 5를 선택해주시고, 삽입, 상단에 보시면 자르기가 있죠. 자르기를 선택하시고 해당하는 그림만 보이도록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빈 공간을 클릭하시고 도형을 원하는 위치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도형에는 선 없음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도형을 선택해서 셰이프 형식 도형 윤곽선에서 윤곽선 없음을 해주셔야 됩니다.